이 시간에는 농도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루는 물질은 익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게 모든 게 물질입니다. 정신, 영혼을 제외한 게 모든 게 물질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공기와 같이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자 크게 나눠가지고 물질을 계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성질이 다른 성질이 있다. 자, 이걸 설명을 할게요. 자, 크기 성질을 가졌는 것과 색이 성질을 가진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자, 크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extensive property라고 얘기를 해요. 크기 성질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더센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더센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와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세기 성질은요, intensive property에서 더센 법칙이 성립 안 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의 양에 의존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럼 당연하지. 자, 더센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얘기는 물질의 양에 의존하는 겁니다. 예로서 한번 들어보면요. 여러분, 10g과 10g을 더하면 정확하게 20g. 이될수 있습니다. 이건 1 더하기 1은 2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되는 경우가 있다. 자, 안되는 경우에서도 요 이와 같이 세기성지 경우에 밀도라는, 우리의 단, 밀도라는 값을 쓰는데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을 우리가 밀도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밀도갑이 예로서 밀도일자리물질과 밀도일자리물질을 더한다고 해서 밀도가 2가 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바로 더센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또한 조금 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경우가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무게에 다니는 무게는 정확히게 덧셈 법칙이 성립됩니다. 무게는 그런데 여러분 부피는 성립된다고 라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 우리가 <웃음> 전공이 먹고 마시는 음식이니까 자, 국에 밥을 자, 국에 밥을 말았다 한다면 이게 국밥이 됩니다. 국밥 만 만약에 국500 ml 예요. 국500 ml 값에 자, ml 예. 자, 밥을 200g을 200g을 우리가 말았어. 그러면 국밥, 얼마가 얻어집니까? 국밥이, 자, 국밥이 얼마가 얻어지겠습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이 됩니까? 자, 계산이 안 된다면, 그램 하지 말고요. 자, 이 경우에, 500g이 아니고 500ml입니다. 자, 부피를 합시다, 그러면. 500ml를 해서 국밥이, 자, 국밥이 얼마가 얻어질까요? 만약에 국 500g을 밥 200g으로 200g을 국에 말아서 국밥을 만들었다면, 국밥은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700g이 얻어집니다. 국밥 700g이 얻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 단위가 1번 경우 같으면, 단위가 없, 없어서, 단위가 일치하지 않아서 계산을 못하겠다. 못겠다 그럼 202번 경우는 단위가 일치되니까 일치되니까 자, 700 국밥 밀리리터가 어질실까요2번이 700밀리리터가 어질실까요 이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되죠. 안 됩니다. 데 가자. 정확한 것은요, 자, 이 경우는 옳습니다. 이 경우는 정확히 오래요. 더센 법칙이 성립됩니다. 더센 법칙이 성립됩니다. 나머지 경우는 더센 법칙이 성립 안 됩니다. 자 이번 경우를 다른 말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한다면 이겁니다 국한 그릇 한 그릇 밥한 그릇을 하면 국밥 두 그릇 나옵니까? 안나오죠? 안 나옵니다. 왜 안나옵니까?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국한 그릇에 밥한 그릇 만다고 해요? 국밥 두 그릇 부피로 나옵니까? 나오지 않죠. 이와 같이 더센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센 법칙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이해를 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농도를 표기를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농도 표기 원칙은요, 이겁니다. 고체와 액체일 경우는 무게 대 무게, 기체일 때는 부피 대 부피 퍼센트가 기본 원칙입니다. 자, 기본 원칙이 지켜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냥 백분율 퍼센트 농도 그리고 이와 같이 무게 대 무게 퍼센트인지 무게 대 부피 퍼센트인지 부피 대 부피 퍼센트인지 이 단위를 생략을 하면 은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고체 액체일 때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 아, 무조건 무게 대 무게 %입니다. 자, 이겁니다. 자, 이 약속 꼭 지키세요. 이거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고 이 단위를 생략을 하면 안 됩니다. 생략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액체 100ml 중에 어떤 성분 질량 그램,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면은 이와 같이 weight per volume percent 혹은 뭐 percent 하고 weight per volume 이렇게 표시도 가능을 합니다. 어찌 됐든지 단위를 붙이세요. 그다음 기체일 때는 기체일 때는 이 부피대 부피 퍼센트가 원칙이다 앞쪽에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기체를 다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는 수치는 주로 액체나 고체일 경우입니다. 자, 100분율은 100분율, 그 다음 100분율보다 더 낮은 농도를 다룰 때 100만 분율이 있습니다. 자, ppm이라고 약자로 씁니다. 자, 영어로는 파트. per million 앞자 ppm 이렇게 약자로 씁니다. 백만분율입니다. 백만분율 ppm 그 다음 10억분율 part per billion ppb입니다. 10억분의 하나 농도 그 다음 part per trillion 1조 분의 1 자 PPT는 그렇게 여러분들 들어보실 기회는 크게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PPM, PPB 농도는 자주 접할 수가 있을 것이니까 꼭 기억을 하세요 그다음 자몰 농도라는 농도를 설명할게요 몰 농도와 노말농도와 모랄 농도가 있습니다 이거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몰 농도라는 것은 라지 M으로 표현을 할게요. 영어로는 Molarity입니다. M-O-L-A-R-I-T-Y입니다. Molarity 그 다음 몰랄 농도와 같이 비교를 해보세요. 몰 농도는 라지 m이고 모랄 농도는 모랄리티인데 m-o-l-a-l-i-t-y 로 씁니다 자, 모랄 농도, 몰 농도, 노말농도 구분을 하겠습니다 자, 몰 농도는 용액 1리트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 수로 나타냈다. 다시 말해서 용질 1몰이 녹아서 용액 1리터가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1라지 M 이렇게 표시하고 1몰 농도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몰퍼 리터 뭐 미리몰 퍼 미리리터 이런 단위로 나타낼 수도 있다. 그 다음 노말 농도는요, 똑같이 용액 1L에 녹아있는 용질의 그램 당량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램 당량수. 그램으로 나타낸 당량수다. 그럼 위쪽에는 몰수 얘기가 됐고요. 여기는 당량수 얘기가 나옵니다. 자, 몰과 당량. 이걸 보충설명을 조금 후에 할게요 이 관계만 알면은요 몰 농도는 노말농도로 노말농도는 몰 농도로 바로 쉽게 환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모랄 농도는요 용매 1kg입니다 용매 1kg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모랄 농도는 혹시 여러분들 어, 바닷물이 0도 시에 얼지 않고 훨씬 더 낮은 온도에, 어는 온도가 내려가고요. 또한 100도 시에 끓지 않고 끓는 온도 100도보다 훨씬 높이 올라갑니다. 바닷물에 소금 성분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끓는 점은 올라가고 어는 점은 내려갑니다. 자, 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변화량이 어디에 관계되냐 하면은 모랄 농도에 관, 관계됩니다. 삼투압이라는 내용을 들어보셨습니까? 자, 삼투압도 지금 이 모랄 농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계산이 될수 있는 값입니다. 그러면은. 몰 농도 노말농도 모랄 농도를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몰수와 당량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게요 자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 예로서 몰 그러는 거는 m-o-l-e, 영어로는 m-o-l-e인데 약자로는 끝에 e자를 빼고 m-o-l로 약자로 씁니다. 자, 일몰이라는 것이 앞쪽에 국제표준기본단위에서 물질의 양으로서 정의가 되는 물질양입니다 자, 거기에 나왔는 것이 뭐냐 하면, 6.022 곱하기 6.022 곱하기 10의 23승계 한 묶음 그러는 걸 내가 설명을 했었죠. 바로 그겁니다. 자 원자면 원자, 분자면 분자, 이온이면 이온, 전자면 전자 할것 없이 자이한 묶음을 1몰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무게, 질량으로 무게값으로 그램을 붙이면은 그만큼 한 묶음이 일몰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든다면은 예를 든다면은 포도당입니다. 자 예로서 포도당은 분자식이 C6H12O6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기본 성질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가 분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포도당 한 분자를 분 포도당 분자를 식으로 화학식으로 나타내 분자식이 C6H12O6입니다. 그러면은 포도당 한 분자는 탄소 6 개 원자와 수소 12개 원자와 산소 6개 원자가 화학 결합인데 그게 공유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진 포도당 분자이다. 그러면은 분자식의 원자량을 전부 더하면은 분자량이 얻어지는데 그게 180g이 한 분자이고, 일몰이 180g 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 180g 에는 포도당 분자가 몇 개가 모여져 있는 한세트이냐 하면, 아보가드로수 6.02 곱하기 10에 23성계 분자가 모여가지고, 그 속에, 180g 속에 이만큼의 분자가 모여있는 양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것 물질을 다룰 때요. 다룰 때 분자면 분자, 원자면 원자, 이온이면 이온, 전자면 전자, 전자에, 전자에 이 아보가도로 수만큼 한 묶음이 일몰이다. 이 말입니다. 일몰이다. 자, 그러면 이제 모을 설명이 됐습니다. 그럼 몰농도 구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것이 당량이라고 그러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량 노말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량수를 구해야 됩니다. 자 당량은 영어로 equivalent weight 이렇게 설명을 하고 약자로 이 Q,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당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요. 자, 이 용어를 하나 기억을 하세요. 화학 반응은, 화학 반응은 당량 대 당량으로 반응한다. 다시 말해서, 1당량이면 1당량으로, 2당량이면 2당량. 당량 대 당량으로 반응한다. 그러면 모든 물질이 반응을 할때 1당량 대 1당량으로 반응한다. 2당량이면 2당량 반응한다. 그러면 당량이라는 값을 우리가 구하면 되겠다. 그럼그 당량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걸 가지고 당량을 계산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걸 가지고, 다시 말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식을 써야만 당량을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산염기의 경우는 당량이요. 수소를 한 개, 수소 원자를 한개 내든지 또는 수소 원자 한 개와 반응하는 물질 양을 일당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로서 자, 여기에 예로서 자, 염산의 경우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염산은 HCl 이렇게 염산 분자식을 쓸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염산이 이온화가 되면은 수소 이온 그다음에 염화 이온 이렇게 이온화가 됩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이 경우에 수소이온을 몇 개를 내느냐, 하나를 냈기 때문에 염산은 일당량이라는 얘기입니다. 염산 일몰은 일당량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황산의 경우를 한번 들어봅시다. 황산이요, 수소이온 한, 수소이온 한 분, 한 몰, 를 1몰을 냈을 경우에는 수소 이온 그다음 HSO3 음이온 이렇게 1단계 반응이 진행될 수도 있고 그다음 2단계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1단계 이 여기까지 반응이 진행되었다면은 황산 1몰은 수소 이온을 1몰밖에 내지 않았기 때문에 황산은 1몰은 1당량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반응이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다면은요. 황산 1몰은 수소 이온을 두 개를 2몰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황산은 2당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반응식을 반응식을 쓰지 않으면은요. 모릅니다. 반응식을 써야만, 몰수, 당량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식 하나를 얘기를 할게요. 자, 이 식은 자주 쓰입니다. 이제, 노말 농도. 방금 얘기했으면, 당량을 구할 수 있으면, 몰 농도를, 몰 농도를 노말 농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당량수만큼, 몰농도가 노말농도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노말농도 부피, 자, nv 곱한 것은 n-v- 곱한 것과 같다. 그 다음, 하나 더 나가서, f는 팩타입니다. nvf는 n-v-f-이다. 자, 이 식을, 기억을 해주시면 은 앞으로 모든 계산에서 화학 반응이 당량 대 당량비로 일어나기 때문에 NV 곱한 거나 NVF 곱한 것은 이게 당량입니다. 당량이에요. 자, NVF 곱한 것이 왜 당량이 나오는지를 본인 스스로 과제로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그 다음 우리가 화학 반응에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날 경우입니다. 자, 이때는요 산화제나 환원제의 경우에서는 자그 반응에 관여한 전자 수만큼의 당량이 됩니다. 그래서 산화하는 반응도 반응식을 써봐야만 몇 당량, 몇 몰, 몇 일몰이 몇 땅량에 해당되는지 구할 수 있다. 자,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기타 농도로서는 자, 이런 농도를 우리가 종종 볼수 있습니다. 1화살표 5. 1화살표 100 이런 형태의 농도가 나올 겁니다. 자, 이거는요. 고체 같으면은 1g 액체는 1ml를 가지고요. 용매에 녹여가지고 전체량이 5ml, 10ml, 100ml 되게 만들었는 농도를 의미합니다. 화살표. 그 다음, 더하기 표시가 있습니다. 1 더하기 1 혹은 1 더하기 5. 자, 이런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체는 1g, 액체는 1ml 용매를, 용매를 1ml 혹은 5ml 이렇게 혼합을 한 형태다. 이런 표시입니다. 그 다음, 혼합액에서도 이제 B로 나타내는 1대1, 뭐, 4대2대1, 이런 혼합비도 나타납니다. 이때 액체 시약 같으면 혼합 용량비고요. 고체 같으면 혼합중량비로 혼합을 하면 되는 농도입니다. 자, 기타 농도입니다. 자, 기타 농도 그 다음 만약에 우리가 무게 대 무게 퍼센트가 액체나 고체일 때 원칙이다 했는데 만약에 무게 대 부피 퍼센트로 이렇게 농도를 바꾸어야 할 경우가 있을 것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극히 보기에는 조금 힘든 상태인데요 자, 이 농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 식품 쪽에서는 이 부분이 기체를 그렇게 다루는 실험은 없어요 없는데 자, 문, 내용이 나왔으니까 앞쪽에 표시 형식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 경우입니다. 만약에 대기 중에 먼지나 미스트 등의 농도를 표시할 경우에 사용됩니다. 단위 부피당 분진의 무게가 뭐, 미리그램퍼 큐빅 메타, 혹은 마이크로그램 큐빅 메타, 이런 표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 자, 이게 보시면은 기체일 때, 기체일 때, 는 부피대 부피퍼센트인데 이렇게 무게대 부피퍼센트로 표시해야 될 경우 농도가 있습니다. 먼지 같은 거 미스트 이거 무게로 구해야 되잖아요. 자 이때 이제 사용되는 부피는요 표준 상태 부피로 계산합니다. 을 표준 상태 부피를 라지 s 세제곱메타 이렇게 표시합니다. S는 standard, 이런 뜻이고요. 다른 말로 S 세제곱메타, 혹은 normal, 표준상태 세제곱메타, 이런 형태로 표시되어 있으면, 아, 이게 표준상태구나. 표준상태. 0도시 일기압일 때를 표준상태라고 합니다. 기체의 경우에서. 자, 기체의 경우에서 0도시 일기압일 때, 자, 형태로 이제 환산을 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실험은 0도시 1기압에서 실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실온에서 1기압 상태에서 실험을 했는 그 값을 0도시 1기압 상태로 환산해가지고 표현을 했을 때그 값을 뭐 S 세제곱미터 혹은 노말 n 세제곱미터 이렇게 표현을 해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때 아있듯이 표준 상태 S의 부피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이 부분은 건너뛰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실제 농도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수 있느냐? 자, 여기에 농도 실제 계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염산 농도를 시약병에 보시면은 염산 아주 진한 염산입니다. 농도가 37.0% 무게 대 무게 퍼센트 이렇게 라벨에 표지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밀 또 1.18g/ml 비중 그리고 1.18 이렇게 표현돼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이 값만 가지고 이제 자, 이 염산의 농도를 몰 농도 구하고 노말 농도 구하고 몰랄 농도도 구하고 자, 이렇게 무슨 어떤 물질을 만들어야 하나? 자 이렇게 10% 무게 퍼센트로 염산을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이 문제 하나만 여러분들이 풀려지면은요, 풀려지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도 풀 수가 있는 힘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저 문제 제가 풀어 지금 풀어 주지는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러니까 풀어보시고 나중에 제가 풀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자이 혼합물 만드는 방법 제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 혼합물 제조법은 다시 표시 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